아, 이, 뭐, 본문은 우리가 뭐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박해도 나고 기근도 있고, 뭐, 그런 일 때문에, 이, 모교회잖아요, 사실. 전 세계 교회 모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웃음>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 극, 극한 가난 중에, 또, 뭐, 주름에, 여기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 거예요. 그것을 자, 자신들의 삶의 양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양식으로 사, 삼으신 것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어, 불, 죄에서 불러내서 저들을, 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께서 그 버러지 같은 인생에 그 존망을 위해서 사실은 그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셔서 희생을 한거죠.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양식은 은혜 여기 뭐 4절에 나와 있지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신명기에서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아홉 총 아홉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그, 또, 한 군데는 힘을 다하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까지 이제, 그,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을 합니다. 신명지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라는 것은, 뭐 먹다 남은 찌끄럽게 주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참여해야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 도족질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이, 본문이 창고본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도족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도 이웃을 위하기 위한 우리를 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거지,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 그 자신을 앞세우는 거는 그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 음. 그러니까 아까워할 게 없어요. 여기 목숨을 다해서까지 다그 주님의 그 주님이 주신 양식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내가 공부한 것을 쓰는 것이 그걸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실은 신자는 이런 은혜와 섬기는 일에 배고픈 사람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늘 배고픈 사람이그 일을 하려고 하루를 경영하는 사람이그 일을 하려고 이후의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주님,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모민 교회 아로서 접부침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시작이 안 되면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죄감을 받습니다. 정죄감을 받으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뻑뻑하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요. 주님이 그렇게, <웃음> 저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시고, 그렇게 신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필연이고, 본능이에요. 본능이어야 돼요. 그게. 그게 짐이 아니고, 가, 멍해가 아니고, 무거운 멍해가 아니고, 가벼운 멍해가 돼. 그게. 가벼운 멍 그 그런 사람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신령한 일을, 그 형제 섬기는 일을, 아 진짜 물질의 청지기로서 아 이웃을 섬기는 일을 도적질하지 않고 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예 사실, 예 그런, 그런, 예 대충, 대충 그 덮고 가는 사람들이 많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목조목 성경적으로 정리해갖고 촘촘하게 <웃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열 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우린 핑계하면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되고 진짜 그걸 하나하나 누려와야 돼요. 누려와야 돼 오늘 사실 이첫 번째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근간이 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 어떠해야 되는가 그 토대 위에서 이 촘촘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가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 이 나머지 다섯 번째 하기 전에 한번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대유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그리도의 빛 가운데에서 계명의 본의를터득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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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또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것까지 이 힘을 다하여 표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는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게 여덟 번 나옵니다 <웃음>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강령이라 할 때는 강은 별이강자를 쓰는데 별이는 수많은 그물코를 꿰어 그물이 그물답게 하는 줄입니다. 이 별이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물코가 지탱되지 않아서 그런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천개의 그물코보다 하나의 별이가 낫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두 개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뿌리가 되는 내용이죠. 신자의 신행의 모든 뿌리가 되는 니다 율법 612개조를 외우고, <웃음>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쓸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말씀을 정리해서 잘 알고 유대인들은 12살에 율법의 아들이 돼 가지고요. 아주 성경을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삶을 드라마 해놓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딱두 편을 제가 봤는데, 지난주간에. <웃음> 얼마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자식 교육도 그렇고, 문화적인 그런 행위도 그렇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이제 참, 그거에 비하면 신자 신자의 삶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에는 목숨을 안 걸고 이제 그 엉뚱한 걸 붙잡고 이제 약대는 삼키고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뭐잘 외우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래도 이 실천적인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다 헛것이다는 그 지식이. 설문 <웃음> 반대로 율법을 잘 배웠다면 물론 서문에서부터 잘 배워야죠. 틀림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율법이 주어지게 됐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있다가 평생 거기 노예로 살다 죽을 만한데 거기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건져내셔서 이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애굽과 경대였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라라고 소문을 해놓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의 율법이 아니. 은혜의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이게, 그, 그, 선악과 금용하고 연결 질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그, <웃음> 그, 그걸 잘 알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살 만한 존재인데, 후원해 주시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경역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웃을 참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제.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배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누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한 이웃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음. 기꺼이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사랑이죠그 사람은 오직 나의 양식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심, 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리스도 임 <웃음> 주님이 주님이 다 아,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방도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만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 주님의 주권을 알고,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할 때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를 안 드려. 요 절대 안 드려요. 드려도 적당히 어 좋은 사람한테 에? 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 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잘하는 걸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바리새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웃음>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조금 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토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도를 바로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조금 알고 무엇을 조금 행한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만 그리도의 거룩한 삶을 알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도를 제대로 알면 어떤 역할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요. 이제 오직 주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아니다. 그리또가 목적이. 근데 보면 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뭐저 역할을 하,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게 아, 그냥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질서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알면, 직분자로 나왔어도, 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주님, 이렇게 되는데, 이 주님이 세운 게 없는 사람 스스로 일꾼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거 말하면,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거기에 투표하고 내가 그렇게 인도받아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그러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서 이게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말을 하면 그처럼 교만한 게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요구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겸손한 사람다 진짜 겸손한다.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룩한 사랑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사실이, 사실이 있어야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꼭 내가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내게서 그리도의 스 생명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의 본의가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뭐라고 내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끼친다니까요. 빛을 비춘다니까요. 그 사랑을 드러내니까 철저히 그리또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그 악인이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이 성신 안에서 그리또의 법이 됩니다. 그리, 구약의 율법이 성신 안에서 그리또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땅과 백성과 저기,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은 율법과 관련된 복과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그리도의 법이 되는 게, 다그리도 안에서 다 영, 이루어지게, 후손도 그렇고, 어, 땅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리도 안에 있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리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고백이 돼야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 안 하고 덥석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 지킨 걸로 꼭 자기를 내세워. 예? 네? 자기 잘났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은 1절에 말하는 내용을 봤는데 1절에는 다른 사람이 시험 들때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주, 주의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는 게 나오잖아요 예? 온유한 심정으로 그 온유한 심정은 자기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그런 사람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짐을 지는 거죠. <웃음>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다른 형제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 요구되는 일입니까? 게다가 죄범한 형제를 보고 그 형제를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죄범한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죄범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은 오래 참는 사랑이 없이는 함께 슬퍼하는 사랑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람을 전도할 때도, 예, 박목형으로 하지, 예, 감시형, 감독형으로 하지 않아요. 예? 그, 감시, 감독은 사단적이에요. 그, 그, 목회도 자기 성도로서의 삶도 사단적으로 하는 사람. 그게 절대 악한 건데. 주님이 결과를 내셔야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나는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다리는 것,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 같이 저 형제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도 무시하는 거지만, 돈도 사랑하는 거지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니까 참지 못하는. 말 이제 신자는 뭐뭐 뭐 예수님 모신 이후 말세에 사는 거니까 신자는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이 언어가 급하지 않아요 언어가 굉장히 주의하고 따뜻하고 진짜 그리또 안에서 자신을 비춰줄 수 있도록 참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독성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그 이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폐죠. 음. 당장은 그게 되지만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해져 버리잖아요. 자식들, 자식들이 그 어미 어미의 율법적 공의 앞에 정의 앞에 그냥 위선적이 되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할수 있는 일이 없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울었을 때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그, 런 마음을 있는 사람은 급하지가 않아, 언어가. 언어가 급하않아 언어가 사납지가 않다. 이게 돕는 게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참 아, 당장 비난하고 급하게 뭘 하, 하지 않고 그 인내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빛을 볼까 그래갖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신자 아닙니까 모든 신자 그리또의 성취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 하면서 옛 계명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또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또가 기준이에요. 그리또의 오심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옛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영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웃음> 뭐 다른 다른 신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주님이, 이게 주님이 기준이. 사실, 그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와이라 이게 이 주님은 이 말을 하실만 하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 구해내셨으니까. 사실, 6월절과 그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됐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희생해서 구원하신다는 예표적인 일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6월절 음식을 먹, 먹게 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의 희생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 구약에 너무 무리한 요구네,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위기의 말씀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마음가죽을 빈 사람,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마음가죽을 비어서그 하나님의 한시적인 그런 제도와 형식 쪽에서 준 것들을 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원에도 여관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교훈은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구약에 나온 옛 계명을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또가 표준이에요. 요한 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인 신자들에게 이거는 일반 신자들에게 아주 마땅한 말입니다 뭐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노인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배 속에 있는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장애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성인들한테 요구하는.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뭐 소유를 조금 주고 시간을 조금 주고. 뭐 지식을 조금 주고 내 건강을 조금 주는 걸로 생색을 낼수 없는 거다. 그것조차도 안하고 신자라고 할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여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교조적으로만, 아 교리적으로만,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 구원받았어 영생 있어 이렇게 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만 이게 아니고 이걸 그 생명이 움직여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존재에서나 관계에서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나를 통화여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신을 식물 인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자신을 무슨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멀쩡하노고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거룩한 사랑이 발휘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요한사도의 서신에서 우리가 그 점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토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것은 나 하나의 지상 행복을 위함도 아니요. 나 하나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도 아닙니다. 그리토께서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그만큼 고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구원도 개인구원은 없어요. 개인구원이 교회 안에서의 구원이 개인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예? 무교회주의자들은 항상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회 아로서 행보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도적 교회 안에, 형식적 교회 안에. 자기 책임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목적은 교회를 세, 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서로 각 다양한 직분을 가진 지체로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도의 스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인간 그러니까 차별이 없니 차별이 아까 오전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갖고 차별하고, 지식 갖고 차별하고, 부 갖고 차별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 신분 갖고 차별하고, 이런 게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그런, 그, 그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같은 피조물들이. 같은 피조밀크리,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안에 뭐 어떤... 남녀노소, 신분고아를 뭐 막론하고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직 그리토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죠. 자기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서로 섬김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사랑의 일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의 일치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 사이에 사랑의 일치가 있어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제가 뭐 심리학 공부를 해서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눈부터, 눈길부터 줘요. 그리고 거리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합니다. 그리고 허구를 해요. 예? 그리고 안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해요. 일반적으로도 그게 공감한다고 그러고 상대를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치유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도 안에 있다고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예? 말도 거칠고 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한번 이렇게 스킨십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나눕니까 그러고 한, 한 형제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의인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내 가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그렇게 하는 거라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끌어안는 사람 다시는 두 번도 가까이 하기 싫은 죄인을 끌어안는 그런 사랑을 받은다고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누려야 그게 그리토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 그 안에서 성신의 교통함을 하는 거죠. 그냥 명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실실질은 그런 거예요. 서, 서로 섬김과 사랑이 뭐 말로만 하고 그런 사랑은 없. 말로 더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사랑은 없어요. 진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진짜 친구는 그냥 얘기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게 친, 친구죠. 우리가 그리도와 사랑의 일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의 일치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일치가 있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난 삼위일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의 일치가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예배에서, 거룩한 교회 봉사에서 거룩한 교회 지체들의 소명과 삶에서 나타난 우리가 8개명에서도 이런 거룩한 사회를 지향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은 거룩한 사회를 이루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에요 <웃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필요를 선물로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리도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소명을 이루어 그리또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 뭐, 그리또를 드러내는 삶은 원망, 짜증,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그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지 않으세요. 그건 즐겨서 하신 거죠. 자원에서. 음. 사도가 신자의 생활 원칙으로 천명한 그 내용이 바로 8개명의 본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토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로 피켜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때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거지. 물론 이건 뭐저 부모를 그 공경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에 살인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적인 내용 아까도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하나의 율법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웃음>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토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거짓 그리토인이에요. 자기를 꾸미는 사람, 위선자라.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을 해야지, 인격적으로 그게 발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에? 그렇게 울어야 되죠, 우리가. <웃음> 근데 이, 이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어,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것을 다 주어서 남의 유익을 도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자기에게 없다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리 또왜 무엇을 얻고자 탐하겠습니까? 그럴 수없어요 이제 다섯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지난 다섯 시간에 다섯 가지 해놓고 다시 한번 나머지 다섯 가지를 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한 거예요. 이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